안녕하세요 스펀입니다 신규 확장팩 스칼로맨스 아카데미의 카드들이 모두 공개되었고 크리에이터 분들의 사전체험이 진행되었습니다 과연 이중주문 카드와 주문복주 카드는 얼마나 강력할지 함께 사전체험 영상으로 예습해보실까요? 저거 대무 야, 와, 대박. 오, 오, 야, 야, 야, 야, 야, 야, 이 야, 야, 야, 야, 야, 야, 아이참자 그럼 요거 냅니다 해골용 오아 이거는 사제전에선 별론데 손패털기싸움이야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손패를 터느냐 와 미친 춤춰라 내 꿍꿍앞지야 합시다아 근데 원래 얘네가 둘을 잘 잡긴 해. 이코를을 썼지만 어? 잠깐만 공전 이거하고 범랑? 어? 이거 하고, 어? 범락 이거를? 어? 어? 뭐야 뭐야 또 뽑았어 뭐야 뭐야 뭐야 와 범랑 또 뽑았어 대박사건 와 뭐야 이거 잠깐만 이건 드로이드 맞아? 야 이씨 미친 거 아니야? 아니 미친 거 아니야? 오이씨 어, 아 이거 잠깐만 와. 중계 아니라 개화 정자 캘타스가 너무 사기적. <웃음> 그런. 그러... <웃음> 이게 진짜 이게 진짜 야스가 아닐까? <웃음> 이게 이게 진짜 야스가 아닐까 싶은데요. 살았는데? 자연은 우리 손에 맡은 자연은 우리를 통해 나아간다. 158 속공 질풍 쓰냐? 쓰냐? 158 속공 질풍 도발 쓰냐? 옆 동네, 옆 동네 낙제 생은 8코 3호 돌진 질풍을 8코 쓰고 쓴다던데? 옆 동네 낙제 생은? 여러분? 8코로 쓴다던데 그거? 이해를 할수없 아아아아아아 힘이 끌어올른실끌이죠 실각이죠 <웃음> 죠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맨아아 실각이죠. 맨. 짜잔 비열한 수법이었습니다 자 가볼까요? 대필스 한번 보자 니네 마음으로 장난을 쳐 기업이냐. 이거를 주문을 쓰면은 얘가 올라가는데 주문폭주를좀 아껴놓는 것도 방법일 듯주문폭주를 나중에 고코스트를 쓰면 꽝꽝할 수 있어 이거 쓰면 얘 18딜이야 음 유감입니다 자 갑니다 빠빠 끔 쿵, 쿵, 쿵, 쿵, 빰빰빰빰빰빰라바라밤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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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정비가 되냐고? 이게 왜 정비가 되냐고? 미친 놈들 아니야? 드루이들이 새끼들 아니 진짜 또라이네와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진짜 진짜 제발 혼내줘라. 야 제발 이거 비일통로로 혼내줘. 아홉시까지? 뭐가? 뭐가 아홉시까지야? 와이 녀석 봐라 이판 아홉시 그냥 넘을걸? 여러분 이거쓰고 이거쓰면 다됨 다 켈투자드가 잡아간데, 허잇, 우와, 네. 보 면은 또복사되 니까 얘는 무조건 잡 아야 겠죠？근데 다정리 하긴 힘들 거야？아마 일정 너무 약하 게오 는데, 너무 약하 게오 는데, 거의 뭐 하르 가스 대게 그냥 쭉쭉 들어가 는데. 백스좋보니까 뭐 일방적으로 또 때리니까 또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이런거야 일방적으로 때리니까 재밌어 보이기도 하고 <웃음> 아이씨 아이아 일방적으로 이런게 재밌긴 한데? 정원이방 가서 좀 정찰 좀 하고 와봐요 무슨.. 무슨 말 하고 있는지 개 웃기지 되... 상대방은 이제 다모기 일부 시점이거든요 <웃음> 실제 <웃음> 확장팩이 나오면 어? 벌써 해? <웃음> 이거 한 번만 물약 가져도 돼? 두번 물약 가져야 되는데 내가 알기로는 아 그냥 물약 물약 한다고? 엥, <웃음> 엥? 에잉? 실수인가요? 되나? 음, 물약 하나 더 뽑았나 본데요? 생성으로 안토니 코스트를 줄였을 리가 없는데 상대 후 턴이라서 동전이 두 개구나 상대가 후 턴이라서 동전이 두 개임 그걸 몰랐네 그걸 몰랐다 너프 먹겠다고요? 너프 먹을 일은 없으 이거 덱다 파야 돼가지고 저보다 훨씬 강하시네요 이게 억으로 사재다. 이게 억으로 사재다. 이거다. 이게 위니 사재다. 이거다. 이게 지금까지 숨겼던 나의 필살기다. 얘 그동안 숨겨왔던 나의 필살기다. 저보다 훨씬 강하시네요. 아니, 하수인 다 들어왔어, 님들아. 진짜 억울한 게. 어? 두장 뽑는데 또 아니, 얘는 게임도 얄밉게 하냐? 하... 아은게임그 하지. 그게 애매해. 돌창업니가 손때 나오니까 좀 애매하네. 무철지한 <목소리> 것도 나왔네. 충분히 쎄. 근데 바르고스 너무 확률이 낮아. 안 나오면 두려바르고스가 손에 잡히면 너무 부려. 홀리 쉔. 저기내를 가져와. 가 오마이갓. 근데 바르고스는 다른 스펠을 못 쓰게 하잖아요. 방일, 공가방. 저형참 한결같으신 분. 들창 없니? 뺏길 것 같아. <웃음> 하지만 들그 차원이 못해 뺏길 것 같긴 해 뺏기면 오히려 좋아 라고 정신 승리하면서 차원 분할기 합시다 난 죽음을 <웃음> 택하겠다 <웃음> 도발 능력이 있는 일리 악마 새로 삽니다. 아군 나즈이 죽을 때... 어, 이거 좋은데... 아... 정답 스팅 악마... 자, 이거를 쓸 건데... 지금 이거 쓰면 좋지 않나? 무주 도르노의... 요거 쓰면 도발이 쓰면 될것 같거든? 아 이거 왜안 쳐줘? 이거 때릴 때마다 때릴 때마다 지금 이거 성난 비늘 나갔습니다. 어이 기운 기운이. 그래? 하수인이 침묵시키면. 아 잠깐만 기운 기운이. 어 근데. 괜찮아 나도 쏜다 어어어아고 어어? 어어? 그렇게 한거 아닌디 자 생각 굿샷 한번 갖고 와보요 간다 이것이 전장 메타 쭉쭉 아페... 아, 배 아.